저는 안 0이고요. 36입니다. 오늘은 착용하다가 약간 이제 파손이 돼서 수정을 받으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네, 심했고, 일단은 저도 그렇고, 부부가 침실에서 같이 자는데, 와이프가 깨는 빈도가 너무 많고, 불편해서, 그리고 둘다 자고 나면은 피로감이 해소가 안 되는 기분을 느껴서, 와이프는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고, 저는 아무리 자주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대고나지가 않았어요. 효과는 뭐 100% 만족이고요, 당연히. 처음에 제가 수면 다원 검사를 받고 무호흡 증상이 있어서 양압기를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거는 관리할 자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바이오가드를 찾게 됐고 착용을 하게 됐습니다. 관리할 자신이 없었던 게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뭔가 불에서 차 보지는 않았었는데 선호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자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양악기가 아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다가 여기를 알게 됐습니다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 바이오카드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물고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서서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와이프가 굉장히 귀가 예민한데 작은 소리에도 항상 깨거든요 근데 이걸 착용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안 깨요. 거의 안 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깨고 너무 세벽도뭐 피로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좀 코를 굴 수도 있지만 그때만 깨고 그거 아닌가 는뭐둘다 삶의 질이 굉장히 녹화됐습니다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함께 잠을 자는 아기가 됐던 와이프가 됐던 있으신 분들은 옆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둘다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 자체가 되게 불규칙적이어서 어떤 날에는 되게 수면을 적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욕을 차고 자면은 뭐 4시간 자고 5시간만 자도 피곤하긴 하지만 당연히 그래도 개운함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감사합니다.